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꿈이 되게 너무 예쁘지않나요 색감은 완전 나한테 찰떡이야 제가 퍼스널 컬러가 결울쿨 컬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쨍한 색이 나한테 찰떡이야 찰떡 어, 갑자기 왜티 얘기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저 지금 여자들이 하고 있는 윗속옷 브라 그거 브라 안 하고 있어요 노브라 노브라 <웃음> 근데 티 하나도 안 나죠? 티 하나도 안 나죠? 어. 오늘은 제가 이 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아르보노의 데일리 반팔 노브라티에요 노브라티 그래서 옷과 브라를 합쳐가지고 아르노보 브라라는 티입니다 어. 진짜 좀 많은 여성분들이 제 얘기 들으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대부분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는 불안 안 하잖아. 잘 때도 안 하잖아. 이게 진짜 갑갑하잖아 엄청 간갑해. 그러다 보니까, 어, 가족끼리 같이 가,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아빠나 동, 남동생 있으면 좀 불편해. 문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, 어? 그래. 안 하긴 좀 그래. 거기다가 이제 나 잠깐 뭐 살아. 이 앞에 한 일곱 번 거리 가야 되는데, 어,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속옷 입고, 어, 너무너무 귀찮거든. 근데 얘 같은 경우는, 그런 걱정이 없어 티만 입어주면 속옷 안에도 이렇게 티가 전혀 안 나니까 어. 이 아르노보 브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가슴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A부터 F까지 그 A부터 F까지 완벽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이즈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S, M, L, XL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라지컬 라지 사이즈예요 근데 사이즈가 옷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가슴 크기도 다를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브라도 다르다고 합니다. S랑 M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브라가 들어있고요, 어, 에, 라지와 엑스라지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 브라가 있다고 합니다.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주문한 거는 다 엑스라지 사이즈거든요.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이렇게 확장형 브라가. 이렇게 안에 내재돼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제일 불안하면서 제일 신경쓰이고 가깝한게 뭐예요 요그 가슴 밴드가 너무 이렇게 쪼여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넓은 울 밴드를 사용해서 저 지금 입고 있는데 하나도 가깝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편해 그리고 색깔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무려 10가지 색이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그 색깔은 오렌지 색깔이고 얘는 저는 원래 쿨컬러기 때문에 이렇게 쨍하게 잘 어울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연두색 색 이름이 있어 색 이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써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덥잖아 덥잖아 날씨가 너무 점점 더워지잖아요 뭐 이거 이거 자켓 못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단에서 이렇게 통풍이 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얘는 통기성도 우수하고 그리고 재질이 너무너무 보들보들거려요 그리고 잘외선 차단도 무려 93%나 돼요 93%나 뿐만 아니라 각종 테스트 를 인증을 통과한 그런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흡습성권도 엄청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, 뛰어났다고 합니다 음. 이게 티가 브라가 달려있어 가지고 어 무겁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웬일 요. 티한 장에 100g도 아니에요. 그냥 98g짜리. 98g짜리. 완전 2분도 아니고 너무 가벼워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다니잖아요. 그래서 퇴근하고 헬스장 갔다가 씻고 헬스장에서 집에 오는데, 아니, 헬스장에서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잘 때는 벗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입고 오면 되니까 어? 티도 안 나잖아. 그냥 오면 되는 거야.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가족끼리 있어도 막 민망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잠깐 어디 외출할 때도 민망하지 않아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퇴근하고 와서 바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바로 배송됐거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알려야 돼 그래서 찍고 저는 찍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뭐 청바지나 슬랙스를 입고요 그때? 그때도 옷이 너무 잘 어울릴 것같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? 티 진짜 안 나죠? 청바지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이거 입고 나들이가 될것 같아 진짜 이게 아르보의 봉제 기술로요 정면, 측면에서 모두 다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어, 그리고 제가 봤더니 이게 앞에만 있는 거야 프라가뒤에넣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진짜 입은 듯안 입은 듯 너무 편하고 이게 딱 떨어지는 재질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편해 와, 이거는, 와, 이거는 꼭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아이템이에요. 여성분들하면 있어야 될 아이템이야. 진짜 남성분들은 공감 안 하, 못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진짜 생각외로 브레이저가 좀 갑갑한 게 있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잠시 외출하거나 이럴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, 어,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생일 때 선물로 줘도 되게 좋아할 만한 아이템 같습니다. 음, 이거 봐요. 하늘하늘. 네 여러분 이거 저잘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오, 당장 오늘 헬스장 가서 하나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입고 이따가 집에 와야 될것 같아 음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